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가볍게 어, 캠핑카를 가지고 이제 차박을 나와 봤는데요. 차박을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짐을 혼자 차박을 간단히 다닌다거나 어, 백패킹을 다니실 때 짐이 좀 최소하는 화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불멍 바로 캠핑을 하러 가는 건데 화로나 이런 거 기존에 많이 쓰는 거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시기도 조금 불편하신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바로 닦아야 되고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뭐 차박을 다니실 거나 솔케마를 다니실 때 가볍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어, 스토브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얼마 안 되고. 바로 요밥 스토브라는 제품이고요. 자, 바로 요밥스토브예요 어, 박칭을 개봉을 해보면은, 이게 솔캠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식품이 아닐까 싶어요. 가방도 예쁘게 되어 있어서, 요거 하나면은, 어, 불멍도 하고, 하덕 요리도 할수 있는 제품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 상단 손잡이가 우드로 되어 있어서, 뭐 뜨겁거나 뭐, 이렇게 이용하시다가도, 대일, 대일 염려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상단을 해서 분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열 조절을 불 조절을 화력을 조절할 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넣 때는 이렇게 스토브 이렇게 올리고 이 부분에 연료를 넣고 끼시면 돼요. 이렇게 끼시면 이렇게 결착이 되는. 아주 가벼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해요. 여기에 이제 장작을 넣을 수 있는 투입구고 트윗, 스탠드형도 이렇게 박캠핑이라고 고급스럽게 적혀 있고 이 부분도 이제 화력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 보관할 때, 그 다음 스탠드형으로 쓸때 유용하게 유용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거든요. 상단 부분에는 이제 화덕 요리나 그런 걸 하실 수 있게, 이 십자 오덕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이트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음 요리를 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간단한 세팅이죠 이렇게 미니 테이블 하나 파덕 갖다 놓고 어,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솔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헤드에 불을 타 볼게요 이렇게 일반 화로를 할 때마다 보다 이렇게 손쉽게, 음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품이 뭐 약하거나, 그럴 걱정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요 밥스 캠핑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불을 피워도 걱정이 없는 게, 어 내구성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이게 스테인304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1t에서 1.5t까지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화력 조절을 강하게 해도 어 그렇게 뭐 이렇게 변질되거나 그런 거를 어 막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무게는 2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수납함에 가볍게 다니면서 저처럼 이렇게 차박하거나 할때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십자 오덕을 올리게 되면 이제 요리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리를 하시면서 요렇게 불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불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또 개방을 하면 보시면 또 화력이 다시 세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파덕에 제가 요거 배 홍동을 끓여 먹을 거예요. 자, 요 십자 오더 위에, 요렇게. 하루 위에 냄비로 물을 끓입니다. 삼분 동안 다시 끓여 줍니다. 자, 얼추 다익거것 같은데. 오. 이게 밖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선풍기도 켜 놓고 조망도 키고. 이게 또 화로에 끓인 고기나 그릴 같은거나 그냥 전자 그냥 이렇게 렌지에 끓인 거랑은 이게 또 느낌이 달라요. 이게. 맛이 캠핑은 또 그래도 불을 펴 주면서 뭐든지 화덕에 끓여 줘야 그 맛이 나는 거거든요. 온도 끓여서 먹으면 뭐 이런 게뭐 솔캠의 매력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차박에서 앉아서 밖에 이렇게 불멍 보면서 불다 피어질 때까지 본 다음에 정리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게 신선이지 뭐 화로를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요 어, 뒷부분에 이렇게 손잡이가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도 뜨겁지 않게 이렇게 뒷 부분을 들고서 어, 치울 때도 용이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아직 이만큼이나 있어요. 있는데도 제가 안전하게 하루때 하루째 버리는 곳에 어, 버리러 가보도록 할게요. 물로 세척을 했어요. 하루째를 버리고 어, 간단하게. 물로 세척을 했는데, 어, 보시면, 뭐, 그렇게 색깔이나 그런 부분이 막 변질된 부분 없어요. 뭐, 1.5t에서 3, 1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 안에 부분이 조금 그을린 거 빼놓고는, 뭐 거의 변형이나 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가방에 넣어주시고, 자 오독도 이렇게 해주시면 끝 그리고 뒤에 이거 에 넣어주시면 보관도 이렇게 간편하게 캠핑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